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최근 많은 관심과 사랑 동시에 많은 악플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악플들을 웃고 넘길 만한 내용이었지만 몇몇 내용들은 그냥 지나치기 힘들 정도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또 가족과 관련된 모욕적인 말들과 심지어 왜곡된 정보들을 쏟아내고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 자문을 도와주시는 분과 합의하에 증거 자료들을 꾸준히 모았고 증거 자료들을 취합해본 바악플러 분들은 참으로 고소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고소하지 않으세요? 악플 쓰시고 엄청 고소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어떤 분들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도 고소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악플이든 선플이든 여러분들이 쏟아내신 그 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고 또 후련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어그로를 끌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의 깊지 못하고 강경하지 못한 얕은 생각의 도전이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리고 또 부대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만약인데 그냥 허구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당시의 저의 모습이 3일 동안 6시간도 채못 자고 교통사고가 난 얼마 후의 일이고 업무 때문에 일본조차제대로 하지 못하고 척추협착증과목염좌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참가 확정이 3주 전이었다면 그리고 그 확정을 제가 아닌 다른 분께 맡겼던 거라면 또 도전해서 얻는 쪽팔림보다 도망쳐서 얻는 쪽팔림을 크게 생각했다면 조금은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급하게 3주 동안 8kg 정도 감량하고 나름 죽어라 운동한 적이 있었는데 단기간에 강해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다 허구지만 심지어 사실일지연정 변명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또 마지막으로 댓글 써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 언급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가 일부러 최근 영상 댓글창을 다 닫았어요. 부모님이 보실까 봐. 사실 이미 많이 보셨지만.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엄청난 팬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제 영상이나 댓글 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피드백을 해주세요. 막플 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등등 그러면 저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괜히 엄한 부모님께 짜증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악플 아니 그냥 댓글 자체를 보시지도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통화 끊고 나면 진짜 기분이 멋 같아요 진짜로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약하라는 이유로 욕먹고 부모님까지 욕보이고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고 저는 걱정하는 부모님께 짜증내고 그러면 진짜 온몸이 막 뒤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부모님 언급을 제외한 모든 댓글들 많이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욕하고 짓밟으시면서 윤택해지고 풍요롭고 행복하실 수 있다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손가락 끝이 여러분들께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